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몽테베르드의 문자 만년필인데요 이건 저번, 저번에 한번 리뷰 했었죠 리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한번 리뷰를 한줄 알고 대충 리뷰를 했는데 어, 알고보니까 리뷰를 한번도 안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차 리뷰로 새롭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어, 퀄리티의 영상으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본을 이상하게 써나가시고 지금 말이 좀 어,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먼자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먼자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2만원 정도에서 3만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싼 만년필이구요 그리고 원자만년필의 특징이라한다면 어 기본적으로 클리어 만년필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클리어예요 클리어라서 기본적으로 데몬을 구입을 굳이 데몬 이런걸 찾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데몬이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 데모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드리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F초이기 때문에 어, EF촉은 없어요 EF촉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F초이기 때문에 어, 다른 촉을 찾을 필요는 없으세요 물론 다른 촉도 지금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문제 다른 촉 같은 경우에는 어 세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세트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어 저번에 언박싱 영상에 한번 올렸듯이 역시 세트로 한번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겉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겉모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자 만년필이라고 여기에 클립캡 부... 여기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 원자 만년필, 몽테베르데, 몽테베르데 원자 만년필이라고 원자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 같은 경우 는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게 클리어라서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기본적으로 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캡 부분에도 기본적, 기본적으로 다 대문이기 때문에 초기 어, 어느 쪽으로 돌아가 는지다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포인트로 지금 은색깔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부 모습을 본, 본다면 아 그리고 이거 돌리는 방식이 컨버터 이제 컨버터처럼 이제 이렇게 돌려서 빼는 방식인데 굉장히 어저 같은 경우는 나사식도 기대 조금 편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단점 단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게어딱 맞췄을 때 여기에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 번씩 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끼어다 보면 어 지금은 잘 되는데 한 번씩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나 한다고 하고 있, 있으면 잉크가 이상하게 흘는 흘러,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한 번씩 물고 떨궜을 때어 물론 떨구는게안 좋긴 하지만 한 번씩 떨궜을 때 잉크가 사방 사용을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경우에는 어 조금 네, 물론 안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그 다음에 먼저 마니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산 걸로 조금 불만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촉 부분을 보신다면 여기 촉 부분을 자세히 보신다면 지금 어 피드부분이랑 그 다음 촉 부분 둘다 약간 어. 어. 그 엇갈려 있는 거 보이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엇갈려 있어요 물론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 불편하거든요 뭐 물론 저가형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건,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립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게 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잘 각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부분이 역시 클리어답게 여기에 피드부분이 다 보인다는 피드 부분이 다 보여요. 그리고 요거에, 원자만의 큰특징이난다면 여기 피드도, 피드도 데몬처럼 이렇게 데몬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다 보여요. 아이다 보여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지도 볼수있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버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구격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구격 컨버터를 쓰셔도 상관이 없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감이겠죠. 필기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에요. 준수하게, 준수하게 이렇게 미끄미끄러지듯이 미끌, 미끌, 이렇게 사, 잘 써집니다. 잘 써지고요. 그 다음에 힘을 주면 역시 어,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역시 이렇게 굵기가 어, 변하는 점은 모든 마필피다 똑같고요. <목소리> 죄송합니다. 모든 마필피다똑같 똑같,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만피 한번 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만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왔었네요. 바로 꺼버렸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렉스닙인데요플렉스닙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트로 따로 구입을 하셔야 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플렉스닙 같은 경우에 저번 영상에 한번 올렸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몬자만뉴필의 리뷰였고요 영상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그럼 모 안녕